m u l t 문 m 도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래블러 여입니다 저는 지금 단양에 와 있고요 오늘부터 이제 1박 2일 동안 단양 여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도담삼봉의 성문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올라오면은 여기서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는데 이제 오늘 단양 여행을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유명한 곳도 돌아다녀보면서도 약간 이제 중간중간에 여유를 챙기는 그런 여행을 해보려고 해요 후 도착하자마자 땀을 뺐더니 <웃음> 배도 고프고 <웃음>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오담삼봉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랑 그제 이틀에 걸쳐서 비가 와가지고 다행히도 오늘 날씨가 개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좀 안개도 끼고 조금은 흐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은 아쉬, 아쉬운데 아, 그러면 다음 목적지인 만천하스카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따로 있기는 한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여기서 다시 모노레일을 타고 이동하는 것 같네요 여기 올라가기 앞서서 약간 즐길거리가 있어요 집 와이어도 있고 알파인 코스터라고 해서 이렇게 뭐 타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슬라이드 타는 것도 있는데 이제 알, 저는 알파인 코스터를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총 100kg 미만만 가능한데, 제가 옷을 입고, 이거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100kg가 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탁부탁 해가지고, 아저 걷고 타면 안 되냐? 이래서 겨우겨우 통과는 됐는데, 살짝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타고 싶으세요? 라고 살 빼야겠다. 잘 빼고 있거든요 사실 근 근육 운동을 너무 많이 했나봐 이게 이제 알파인 코스터인데한 바퀴 타고 내려와서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나보더라고요 다행히 올라갈 때만 촬영 허가 해주셔가지고 어, 생각보다 높아요 그죠? 되게 높죠? 저희 보면은 이제 그 스카이워크 하는 데도 있고 이거는 정상까지 올라가지는 않고요 일단 요거 타고 내려와서 다시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오호호 재밌겠다 타고 내려오는데 솔직히 최고속도 40km라고 돼 있어가지고 뭐 빨라봤자 얼마나 빠르겠어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아니요 거의 뭐랄까 롤러코스터 혼자 타고 내려온 느낌? 그냥 레버만 있고 거의 롤러코스터 수준으로 빨라가지고 저는 솔직히 막 그렇게 큰 기대 안 했는데 좀 재밌게 탔네요. 이제 모노레일 타고 정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빙글빙글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내부가 나선형으로 쭉 올라갈 수 있게 돼 있고 맨 위로 올라가면 모든 곳을 한 번에 내려다 볼수 있는 스카이워크의 꼭대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정상 도착 오, 어, 밑에 부서워생각보다 여기는 좀짜릿하네 여기 위에서 보면. 여기 주변이 다둘러보입니다저거 타고 싶다 여기 단양 익스트림의 천국이었네 패러글라이딩부터 짐라인에서 보면. 여기 요서 일단 오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밥 먹으러 갈게요. 매운 칼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빈속에 먹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맛있다 그래서 한번 먹어 보려고. 일단은 매운 칼국수 하나랑 열무국수 하나 시켰거든요. 감자전까지 시켰는데 혼자 다 먹을 거냐고 하셔서 살짝 그렇게 타고 싶으세요? 주문한 음식이나왔고요 이게 이제 매운 막국수라고 해서 매운 칼국수라고 부르는 건데 얘는 열무국수거든요 날씨가 좀 덥다 보니까 얘도 살짝 국물 먹어주면서 얘랑 같이 먹어보려고 요 매운맛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 중간 맵기인데도 맵네요 뭔데 이게 메밀이어가지고 고소함도 있고 감칠맛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소스에 더덕을 간것같은그 더덕 향이 같이 난달까 무수도니 뭔가 엄청 강렬한 맛이라기보다는 얘는 얘에 비해서 약간 좀 열무 김치 자체를 넣다기보다는 이 국물 자체를 따로 간을 하신 것 같아. 먹어본 결과 얘는 약간 먹다 보니까 약간 떡볶이 맛이 나는 것 같고 얘는 그냥 딱그 열무 맛인데 저는 개인적인 이제 선호도로는 얘보다는 약간 얘가 좋은 것 같아요 열무가 좀더 맛있는 것 같고 그리고 먹다 보니까 매워요 속도, 속도 좀 맵고 제가 첫끼인데 조금 약간 혼자 드시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다른, 다른 이제 음식이랑 같이 시키셔서 이제 이게 여럿에 나눠 먹거나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저는 열무를 좀더추천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숙소로 체크인하러 갑니다. 여기는 소백산 통나무 펜션이라는 곳인데 아까 거기 칼국수 먹은 집에서 그길 따라서 쭉 올라오면은 한 5km에서 6km 정도 있는 이제 완전 산골에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조금 찾아 오시기는 외지고 힘들 수도 있는데 좀 오고 나서 놀란 게 뭐냐하면. 얘가이 개울 소리 들리세요. 이 개울 소리 올라오면서도 되게 진짜 약간 막 약간 무슨 뭐 바캉스 온 기분이었는데 약간 지금 흥분했죠 이 시냇물 보이죠? 바로 옆에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어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약간 좀 백승 먹으러 약간 그 놀러온 분위기 그런 분위기? 저랑 저번에 이제 그 파이브 이모션 펜션 갔다 온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갑자기 저희 인스타에 이제 막 놀러 왔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미 오후 지금 2시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도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 오라고 <웃음> 그래서 지금 뭐 3시 차로 온다는데 Let's go, man. 되게 단촐하긴 한데 이렇게 주방, 화장실, 마루, 거실, 끝 일단 이 나무 냄새가 많이 나고 이 시냇물 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물이 흘르는 것도 보이는데 너무 좋아요. 약간 산장에 온 진짜 산장에 온 느낌. 자주 왔다 갔다 시내 나가실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저는 되게 아침부터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고 이제 유튜버 여행 유튜버를 하고 있으니까 더 제가 발품을 많이 팔면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더 도움이 되겠지 않나 싶어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지만, 보시면서 꼭다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아, 여기서 되게 좋은 것들 정보를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꼭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되게 정확한 감상평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블로그를 시작해서 블로그에다가 적어 놓을 테니까, 이건 제 블로그 홍보가 절대 아니라, 사실 유튜브에게 기국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면은 지루하고 좀 재미도 없고, 약간 좀 정보 전달력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블로그를 시작한 거거든요 보시면서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승전 낮잠을 잘 거기 때문에 <웃음> 한시간 자고 나갈 거 거든요 대조 이 창문 열어 놓고 자야 겠다 오 지금 기분 너무 좋아요 일단 짐좀 풀고 다시 굴러 다녀야겠어요 심장이 있다 할래 몰라요 나좀 쉴게요 아.